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번 주에 현재, 현재까지 나왔던 셋업들을 조금,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 지우고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볼 차트가 달러연인데요 자, 간단히, 위클리 차트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위클리 뭐 여기까지, 뭐 굳이, 멀리까지 어, 볼 필요는 없고요. 어, 그냥 최근 네, 최근 이 방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한 눈에 보이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을 보면은 어, 우리가 좀 강력한 레지센스에서 가격이 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이제 약간 뭐 이브닝 스타를 만든 후에 약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띄우고 있는데요. 어뭐뭐 뭐 굳이 멀리까지는 볼 필요 없고 아직 위클리 차트니까 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가, 지금 빠르게 볼수 있는 것은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레지센스에서 이브닝 스타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어, 마켓 스트럭처를 좀 봐야 해요 어, 이 무슨 말이냐 레지센스가 처음에 이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 가격이 다운 트렌드를 시작하기 위해서서, 어, 위해서는 위에서첫 번째 마켓 스트럭처를 어, 부숴야 한다 어, 이제 그런 룰이 저, 어,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첫 번째 마켓 스트럭처, 어, 스트럭처를 부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서포트를 찾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업 트렌드는 계속해서 어, 뭐, 충분히 어,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위클리 차트고요뭐 어, 이렇게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도 저희가 또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자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한눈에 보이는 것이 트렌드라인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보이죠 자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터치 그리고 세번째 터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켓 서포트 그렇죠? 어, 이게 마켓 서포트인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보시면은, 가격이, 어, 여기서 처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만들고 올라가서 잠깐 내려오죠? 이 포인트,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포인트를.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레벨이 똑같은 가격 위치죠? 저 똑같은 가격 레벨입니다. 똑같은 가격 레벨. 그리고 또 왼쪽을 보면 확실히 또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마켓 서포트다 마켓 서포트와 트렌드라인 세번째 터치가 동시에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 10월 16일부터 마켓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오늘도 마켓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지만 몇피비냐 거의 한 80피비 정도 내려왔지만 똑같이 트렌드 라인을 뚫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고,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위기, 위과 캔들이 어, 총 합쳐서 50대 50, 그죠? 약간 반반 정도인데, 어, 이렇게 캔들이 다히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시간 차트를 보면 은 확실히 셋업이 보여요, 그죠? 우선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엔트리를 어디서 가져갈 수 있느냐? 가격이 여기서 위글 쭉쭉쭉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를 준 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느 패턴이 보입니까? 바로 역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시한 차트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이너 서포트라고 저희가 또 부를 수가 있, 어, 있겠는데 이두 번째 서포트를 어, 찾고. 모닝스타 패턴을 그릴 때, 혹은 나는 조금 나 조금 더 타이탄 스타모스를 원하고 조금 더리스키한한 어, 위험감이 조금 더 높지만 타이탄 스타모스를 원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 1 뭐, 1 9 8써었는데 112로 바꿔드릴게요. 112. 112에서 엔트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112에 도착을 하였을 때 엔트리를 가져간다. 롱 포지션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4시간 차트니까 어 약한 음 6시간 전네 6시간, 5시간 6시간 전에 어 엔트리가 나왔었어요. 1시간 차트로 보면 은더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보이시죠? 112에서 아주 강력한 서포트가 어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0월 18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10월 17일 10월 16일 그렇죠? 14일 12일 11일 그다음에 11. 계속해서 112가 우리의 서포트로 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좋은 엔트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어, 이제 가상화폐 서크리토터커렌 시가 계속해서 다운 트렌드를 어,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마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리플을 많이 거래를 합니다. 자, 리플도 이제 요번에 좋은 거래가 나왔어요. 자, 바로 어쨌든 데일리 차트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블 탑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탑, 그쵸? 그렇죠? 첫 번째 어, 첫 번째 탑, 그리고 두 번째 탑. 그래서 더블 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탑 콘포메이션은 우리가 이 넥라인을 부수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을 때 더블 탑 콘포메이션이 나왔다. 그쵸? 그렇죠? 더블 탑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서포트를 찾고, 더블 탑을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어, 때문에 더블탑 컨포메이션은 이제 이렇게 넥라인이 있으면은 서포트를 부수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어, 더블탑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어, 그런 증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서 해이 넥라인을 가지고 쭉 이렇게 라인을 그어 보면은 또 바로 보이죠. 자,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이제 레지스죠. 센 우리가 서포트로 가지고 있던 이 가격 레벨 0.48로 제가 어써 넣겠습니다. 0.48을 어, 우리의 이제 서포트로 0.48을 우리의 서포트로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서포트가 레지센스로 변하는 것이죠. 자 레지센스에서 어 이브닝 스타를 주어줍니다. 그렇죠? 이브닝 스타를 줍니다. 자4시션 차트로 가볼게요. 자4시션 차트로 갔을 때 바로 보입니다.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나오는데, 지금, 어, 크립토 크렌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 이제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 이, 어, 저희가 영어로 fake o u 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짓된 움직임,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부르는데, 어,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삐져나왔다고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감이 큽니다 왜냐면은 다 이제 좀 데일리 차트나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다운 트렌드가 만들어지, 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높은 타임프레임, 데일리, 위클리 타임프레임을 따라서 거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 어, 돌아와 돌아와 보면 은 4시간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서포트 유지가 되, 어, 되었고 서포트가 뚫린 후에 새로운 저점, 그리고 가격이 올라와서 레지센스를 이제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은 1시간 차트 어, 어쨌든 어 제가 한 것입니다. 한시간 차트로 제가 내려와서 트렌드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레지센스가 유지가 되고 데일리에서 더블탑, 새로운 저점, 레지센스 리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 좀 낮은 타임프레임에 내려와서 어, 이렇게 카운터 트렌드라인을 이용해서 내 엔트를 찾겠다. 그래서 한 것이 첫 번째 트렌드라인 그린 것이 이런 어, 이렇게 방, 이런 방식으로 그렸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생각해둔 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 두번째 트렌드라인으로 제가 가져간게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나서 또 가져간게 우선 이런식으로도 어, 좀그려놨었고요자 그래서 제 엔트리는 이 0.48 그렇죠? 0.48 위로 가격이 올라왔지만 다시 0.48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나서 첫번째 두번째 트렌드라인을 깬 부분 그쵸? 0.48 밑으로 내려온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트렌드 라인을 깬 부분, 이곳에서 저는 엔트리를 가져갔습니다. 15분 차트를 보시면은, 어,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리플이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마진 트레이딩 하실 때, 어 1시간, 4시간 차트에서 엔트리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어좀더 낮은 15분 차트에서 엔트리를 가져가는 것을 좀 권장해드립니다 을 이유는 움직임 자체가 워낙 빠르고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엔트리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쓸데없이 어, 드로우 다운이나 스타러스를 맞는 경우가 어, 어, 확,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차트에서 이렇게 두 번째 트렌드 라인 검은색으로 바꿔드릴게요 두 번째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저 두번째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계속해서 리테스트, 그리고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이런식으로 트렌드라인도 그릴 수있겠고요 그래서 제 엔트리는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그래서 리플같은 경우는 짧게 거리를 해도 100핏같은 경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좀더 낮은 나사이즈로거리를 하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자 유로 앤 한번 봐 볼게요 자 데일리 차트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자 유로 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지센스 서포트 그리고 네이션 차트로 내려가서 트렌드 라인을 그립니다 자 이것을 이런식으로 만들면은 채널이 완성이 돼요 채널 자 채널이 있고요 채, 업트렌드 채널 채널이 뚫리는 모습 그리고 마켓스트처 서포트죠 서포트 브레이크 이제 어 정확히 130.70까지는 130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어예 여기까지 올라온거 그래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것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을 잡았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것을 제가 지금 그린 방식대로 트렌드라인을 그렸을 때이 레벨 보이시죠 이 트렌드라인 터치를 하였을 때 제가 짧게 한5 0핍 정도 이제 거래를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레지센스에서 또 도착을 하였을 때이 캔들 이 캔들에서 또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캔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렌드 라인을 가져가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왜 트렌드 라인을 여기 에 있지 않았느냐. 이쪽,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으로 이어버리면은 현재, 어, 우리가 차트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 캔들들이 연관성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을 두 번째 포인트를 이곳으로 잡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렌드 라인 여기 터치, 그리고 이곳 터치해서 거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제 어 추가적인 힌트로는 130. 그리고 135. 130.5가 또 힌트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130에서 또 거, 어, 이제 거부반응. 130 거부반응 그리고 트렌드라인 거부반응. 이곳에서 이제 또 저는 거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 엔트리 위치가 어, 워낙 좋기 때문에 130이란 이유 그리고 트렌드라인 터치란 이유. 레지센스 터치란 이유 때문에 엔트리가 워낙 좋아서 스테무스는 짧게 3 0개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그러면 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상당히 좋아지죠? 타깃은 서포트까지. 그래서 1대 5.66이라는 비율이, 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로엔, 어, 리플, 그리고 달러엔까지, 어, 저희가, 어, 요번 주 엔트리를 좀 알아봤는데요. 항상 거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레지스 서포트에서, 이제, 레지스 매도를 하시고, 서포트에서 매수를 한다. 이것만, 어, 이제, 어, 머릿속에, 생각을 잘해주시면 좋은 거래 항상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